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칠레 중남부 지역에서 산맥을 집어삼킨 화마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. 커지는 피해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. <놀람> 매년 산불이 나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잘 되어 있고 빨리 피난을 가는 편인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났기 때문에 소방서들이 진입이 늦어지고 대규모 투입이 조금 더 지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곳곳에서 큰 규모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27만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. 게다가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한달 이상 남은 고온의 여름 날씨 탓에 이 고난의 불이 언제 꺼질지 불확실한 상황. 이재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갑니다. 과연 현상의 원인 외에도 인재의 원인이 있었다고 해요. 너무 날씨가 뜨겁거나 할 때는 골목 기계들의 사용이 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처의 노동자 중에서 잔디를 태우거나 용접을 하면서 불꽃이 건초에 튄 것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하고요. 수도권이 아니라 작은 시골지역에서 발생해 소방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풍과 치솟는 연기 때문에 소방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. 지금 한창 더울 시즌이고 오늘 여름이 9시까지 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든 다시 산불이 날수 있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고요. 이번 산불이 바로 진압되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